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 전세금으로 판교 단독주택을 짓는 방법 2편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본 주제의 1편,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아파트 전세금으로 판교 단독주택을 지은 제 고객인 PC 부부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 관계로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번과 2번, 3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 이 PC부부가 판교 단독주택을 선택한 이유와 또 다섯 번째로 건축과정과 자금계획 또 6번,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까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PC부부가 판교 단독주택을 선택한 이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C부부는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이 폭등하면서 이 기회에 2년마다 오르기만 하는 아파트 전세를 떠나서 아예 처가와 함께 집을 지어보기로 결심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판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PC부부가 이 판교를 선택한 이유로는 교통이나 생활환경, 자녀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보았는데, 이중 교통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서울 중구에 있는 회사로 출근을 해야 하는데, 판교에서 광역버스로 불과 30분 정도면 회사까지 갈 수가 있어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데 전혀 염려가 없고, 경부와 용서고속도로로 인터체인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도로들로 서울이나 지방 어느 곳으로 접근성도 좋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신도시는 더욱이 판교는 강남 어느 지역이 못지않은 교육환경과 무엇보다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주거 환경면에서도 판교에는 2층으로 된 단독주택마을이 따로따로 따로 있어서 기존 도시와 같이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다세대 주택들이 혼재해 있는 서울 등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좋다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지난 영상에서 판교 위치와 교통, 생활환경과 교육, 부동산적인 측면과 가격, 판교 단독주택마을의 특성, 보안과 주변환경, 삶의 질, 뭐 기타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든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판교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에 대한 부담도 그 누구보다 판교주택에 대한 설계와 건축 경험이 많은 건축 전문가인 제가 일종의 PM 방식으로 도와줘서 직장은 사니는 PC 부부가 투잡으로도 충분하였고 이 PM 방식에 대해서도 이 아래에 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PM 방식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직짓는 일은 더 잘할 수도 있어서 장모님이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설계와 건축하는 모든 과정을 인터넷 카페를 활용함으로써 직장에서도 설계 협의가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 과정도 매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 PM이나 건축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건축사인 제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집을 짓기로 할때 PC 부부나 특히 장모님의 염려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축은 어렵다, 힘들다, 복잡하다 또는 단독주택은 춥다느니 무섭다는 등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설계를 하면서 내 집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계획한다는 것과 매일매일 내 집이 올라가는 건축과정이 신기할 정도로 집 짓는 모든 과정을 즐길 정도였고 집을 다 짓고 나후온 가족들이 저에게 고마움을 표한 것도 그렇지만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니까 저는 더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 건축과정에서 대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건축사 사무소와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물색해온 서너 개의 필지 가운데 건축법규와 판교 신도시 지구단위 지침 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 그러니까 뭐 가설계라고 합니다만 은이 기본계획을 하여 서 최종적인 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두세 개의 필지는 가격도 비싼데다가 특히 신도시 특유의 건축 한계선과 건축 지정선 등 지구단위 지침을 고려했을 때 결정된 대지에 비하여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은 그냥 공기중개사 말만 믿거나 땅값 등만을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설계와 공사 과정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직장생활을 하기도 했고 건축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PM 제도를 잘 활용하여 모든 것을 건축사에게 일림함으로써 큰 어려움 없이 또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아플 때 병원이나 의사에게 맡기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들 일인 것입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대로 p c 부부의 집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만든 것은 일을 하는 건축사 뿐만 아니라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PC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지금도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가끔 이 카페를 본다는데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설계와 공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금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자금 문제는 두 집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충분히 가능하였는데 다만 공사하는 기간 동안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였고 특히 공사비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공사와 공사 잔금을 전세가 빠지는 금액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약해서 큰 문제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주를 하고 보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될 정도라고 저에게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자금문제에 있어서는 PC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만약 처가나 친구 등두 가정이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 가정인 경우에 두 가구 주택을 건축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인 경우에도 두 가구 주택을 건축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판교 단독주택 건축편 영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만약 두 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나머지 한 가구를 전세를 주면 되는데 이 경우 지금 시세로 5 내지 6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단독주택 건축에 대한 대출은 강화된 아파트 대출 제도와는 관계없이 땅값과 건축비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1편 영상과 오늘 영상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내 집.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집을 지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즐거운 일이며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내 특성, 우리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집을 설계한다 이 얼마나 꿈같은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까 내 집을 짓는 모든 과정을 즐기면서 충분히 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p c 의 경우는 다행히 처가와 같이 건축함으로써 작은 문제 등에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그러니까 혼자 자기네 아파트 전세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두 가구 주택을 건축해서 한 가구를 전세를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런 분을 다음 사례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복잡한 서울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으로 시달릴 일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면 충분히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며 생활도 부동산적인 장례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지금의 아파트값이나 전세비용 정도면 충분하게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 실행력과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특성과 취향에 맞게 다양하고 멋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보다 더 고급스럽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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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